오늘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번째 해, 첫째 달열째 날에 하나님을 만난 기록을 소개합니다. 3절부터는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쥔놋같이 빛난 사람이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에스겔이 그 도구로 성전 내부와 사방의 담을 측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에스겔이 그곳에서 본 것을 그림 그리듯 자세히 묘사하되 아주 성실하고 꼼꼼하게 측정하고 기록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기록하였는데요 오늘도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하나 떠오릅니다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의 비율을 보면 직접 경험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억하는데 80%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공부할 때는 더욱 집중이 잘 되죠 그리고 실제로 알려줄 때그 지식은 진정한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하되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보고 듣고 생각하여 다시 전해서 진정한 제 것으로도 만들고 또 함께 공유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큐티 나눔을 하게 된 이유랄까요? 그것을 나누고 싶네요. 에스겔 서로 묵상하던 중에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와 생계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굳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게 뭔가 싶더라고요. 에스겔에게 대신 말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한대행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대단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영상을 업으로 하던 사람이고 또 피곤할 땐 매일 성경에서 제공하는 큐티 묵상 오디오를 듣곤 했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과 오디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이 시작 부분에 날짜를 기록한 것처럼 저도 저의 묵상을 기록으로 남겨서 스스로에게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만에 동기부여가 매우 되는 것을 보면서 자한것 같네요. 성경 배경과 역사, 전문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어, 매일 성경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등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 영상은 지극히 일반 성도의 큐티 나눔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게 같이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소리로도 큐티 나눔을 듣고 싶습니다 내일 또 만나길 바래요